클레미친 아니야?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중에 아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인 것 같아요 명품 패딩이라고 하면 아마 모두도 여러분 첫 번째 떠오르는 그 브랜드인데요 바로 몽클레 오늘은요 제가 그동안 하나 하나 사 모았던 몽클레어 패딩 여러분께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다세 보니까 여섯 개나 되더라고요. 몽클레 미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기억하기로요 몽클레어 패딩이 처음에 이제 알게 된게 아마 12년 13년 그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몽클레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면 디자인이 계속 바뀌지도 않고 딱히 유행을 타 디자인도 아니고 그리고 패딩이란 게요 한번 사면 계속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사 모았는데 그게 벌써 6개나 됐더라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 이 브랜드를 읽을 때 다들 몽클레어라고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저도 몽클레어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번에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국어 표기가 몽클레어가 아니더라고요 몽클레어라고 하면 옛날 사람인 건가? 한국어 브랜드의 정확한 명칭은요 몽클레어가 아니라 몽클레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이게 원래 프랑스 브랜드잖아요 사실 프렌치로 발음하면 정확한 발음이 몽클레 이건데 제가 어디서 말은 못하지만 제가 불로를 전공하긴 했거든요 조금 더 프렌치 발음에 가까운 그런 이름은요 몽클레가 아니라 몽클레인것 같기도 해요 그럼요 제가 그동안 하나씩 사모은 제 이쁜이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기 이렇게 이쁜이들 여섯 개를 제가 다 걸어놨어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산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제가 처음 몽글러에 입문한 그런 제품인데요 이름이 불동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산게 12년 전인가 11년 전인가 그 정도 됐는데 처음으로 직구에 성공했던 제품이기도 하고요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노세이 브랜드였는데 이게 세일을 했었거든요 이 제품이 사실 모자도 없고 털도 없어서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기도 한데요 이 제품을 샀을 때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너무 브랜드 로고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몽글레여지만 몽글레여스럽지 않은 제품이 더 멋스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제품은요. 제가 좀 루즈하고 박시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이 사이즈로 시켰던 제품이에요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우리 털 같은 경우에는요 털 자체에 이렇게 기름 좀 묻어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드라이클리닝을 잘못하면 오히려 더 숨이 죽을 수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게 입어서 그런지 또 중간에 드라이클리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방방했던 느낌이 조금 죽은 것 같기도 해요 모자가 없긴 해도 정말 편안하게 아무 데나 막걸칠 수도 있고 색깔도 완전 블랙이 아니라 약간 짙은 그레이거든요 이 제품 혹시 사실 분 있으면요 사이즈 한두 사이즈 정도 업해서 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다음 제품은요 이게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거기서 구매했던 제품인데 이거는 한 8년 정도 전에 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몽클레가 한참 떴을 때 정말 시즌에 살려면 매장에다 품절이고 특히 저 같은 사이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사이즈라서 미리미리 사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9월인가 그쯤에 샀던 것 같아요 남색이 좀 예뻐 보여서 하긴 샀는데 이게 당시에 심플한 라인인 줄 알고 샀는데 근데 이게 매장에서 살 때는 진짜 몰랐다? 나중에 막상 시즌이 돼서 입으려고 하는데 진짜 허리가 엄청 쏙들어간 제품인 거예요 자, 보세요 뒤가 요렇게 고무줄이 돼 있죠 막상 시즌이 되니까 너무 시간이 지나서 바꿀 수도 없고 두고도잘있긴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제품 살 때는 이렇게 비슷한 제품으로 이렇게 뒤에 고무줄이 없는 제품도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 때는요 꼭 확인하고 사세요 다음 제품은요 제가 해외 아울렛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이게 한국의 매장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프렌치 옆에 더몰이라는 데 보면은 몽클레 아울렛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다 한국 사람이랑 중국 사람 밖에 없긴 하는데 제가 출장 갈 때마다 정말 비싼 택시비를 내가면서 정말 아울렛 꼭 들리긴 했는데 거기서 득템아닙입니다이 제품은 사실 좀살때 저렴하기도 했고 또 완전 따뜻한 그렇게 한울제품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이런 제품들이 정말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산지 한 5, 6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입어도 전혀 유행이 타지 않죠? 그다음 제품은요 진짜 여러분 한국 매장에서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홍콩 편집 매장에서 샀는데 이게 몽클레어 지니어스 라인이거든요 여러분이 유명한 사진 아시나요 우주복인지 아닌지 타이어를 뒤집어 쓴것 같은 몽클레어 에서 지니어스 라인으로 그 당시 에좀 쨍한 컬러들을 많이 선보였었는데요 진짜 이거 너무 귀엽죠 이 제품 너무 재밌는 게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어깨끈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끈의 용도가 뭘까요 이렇게 매구다니라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걸어두라고? 근데 이게 살 때는 좀 색깔이 너무 예뻐서 좋긴 했는데 이게 속이 노란색이다 보니까 사실 받쳐 입는 데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몽클레에서 이런 색감의 제품도 있다는 거 네, 그다음 제품도 되게 아이코닉한 그런 제품인데요 발렌티노에서 몽클레어랑 같이 콜라보해서 나왔던 제품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 국내에서는 이제 품절이어서 저는 출장 갔을 때 홍콩에서 구했는데요 이게 진짜 이게 그 당시에 가격엔 300만원 정도 했었는데요 이게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몽클레어 수준의 가격인 거고 발렌티노 옷은 정말 비싸 거든요 발렌티노는 한 300만원이면 약간 겨울잠바 같은 거 하나 살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사실 사고 보니까 너무 튀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도 벌써 몇년전 제품이라서 올해는 좀몇번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겨울에는요 이렇게 롱패딩만큼 따뜻한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요 제가 2주 전에 구매한 가장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제가 사실 패딩이 많긴 하는데요 운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짧은 패딩을 제일 많이 입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샀던 짧은 패딩들은 이제 모자가 없는 게좀 아쉬웠거든요 그딱 떨어지는 블랙 컬러가 없어 가지고 뭔가 아쉽긴 했는데 올해 매장에 이 제품이 나온 거예요 허리띠가 나오긴 했는데 저는 허리띠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거의 안 하고 다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요 좀 약간 넉넉하게 입고 싶어서 3사이즈를 주문했는데 어때요? 생각보다 크지 않죠? 이게 올해 카키색하고 블랙이 나왔는데요 지금 블랙이다 품절인 것 같고 카키만 남았더라고요 이럴 때 정말 저는 기쁨을 느끼죠 여러분 잘 보셨어요? 사실 한 3, 4년 전부터 이제 패딩의 유행 끝이다 이제 코트의 계절이다 더 이상 이제 몽클레어는 아무도 안 입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긴 했는데, 물론 코트가 좀더 멋스럽고 럭셔리해 보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패딩만큼 편하고 따뜻하고 또 오래 입어도 질리지 않는 옷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요. 겨울 아우터들이 이제 한두 개 유행 아이템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코트라든지, 퍼라든지, 그런 패딩이라든지, 각 브랜드마다 여러 가지 제품도 내놓기도 하고, 또 유행도 같이 공존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 경험상에 요 정말 패딩은 좋은 거 하나 사면은 10년 이상은 끄떡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회 되실 때 좋은 제품에 하나 투자하는 것도 저는 가성비 좋은 쇼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목소리>